오늘 3월 9일 TV 조선보도본부 한라인의 정동원님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은 지금 현재 미스터트롯2 준결승전이 진행되는데 작곡가 미션을 소개하는 뉴스에서 정동원님이 부른 여백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작곡가 미션에서 김종환씨의 작곡노래 여백이 정말 감성을 담아서 소화하기 어려운 곡인데 과연 삐약이 정동원이 그 풍부한 감성을 소화해 낼수 있느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걱정들이 기우에 불과했고 정동원 군의 여백은 완벽 그 자체이고 작곡가 김종환 님도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김성주 앵커도 많이 우려를 표했는데요 특히 내 손엔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내 인생의 훈장이고 마음에 욕심이 있는 건 욕심의 흔적 그리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이런 감성을 어떻게 소화할 지가 가장 관심사 였었다고 하는데 정동원 님 보다 더잘 부를 수 없었다고 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인생의 굴곡 스토리가 있는 가사를 완벽하게 소화해 냈다고 뉴스에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제는 훌쩍 성장하여 고등학생이 되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백의 감동적인 노래를 들려 주었는데요 여백 노래는 저작권 때문에 방송해 드릴 수는 없고 지금 한번 재방송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방송은 보도본부 한나인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